반갑습니다. 초롱 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초롱 부동산에 걸려온 전화에 상담의한 7, 8, 0는 거제 레이 카운티 일반 분양 일정문이라든지 특별 공급 청약 자격이라든지 그다음 일순위 뭐 당첨 뭐 그러니까 가점 그 예상 카트라인이라든지. 어, 나중에 당첨이 되고 나면 전매는 가능한지 그러면 프리미엄은 얼마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합은 입주권, 물건이 있는지 그런 전화응대로 전화 열통 중에 한 일곱 여덟 통이 그런 전화였었습니다. 그리고 요 대우 프루지오 클라센터도 이제 모집 공고가 나갔거든요. 그걸 청약하면 특별 공급을 넣으면 프리미엄이 붙겠는지 어, 일 순위는 또 가점이 얼마인지 그런 전화가 너무 너무 많았었습니다. 두 군데 지역을 제가 한꺼번에 전화를 받다 보니 가끔씩은 제가 아, 이두 구역에 제가 콜센터 분양 상담센터의 콜센터 직원인가? 그런 걸 착각이 들 정도로 전화 응대가 많았었고요. 저는 전화 받느라고 바빠 죽었고에, 어, 그 다음에 아직 모집 공고가 안 나가보다, 안 나가다 보니까, 또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은 궁금해 죽고 계시죠? 사람이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궁금해 죽기 전에,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어디에서 이제 그 모집 공고 나간 거를 소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름길을 하나 일려 드리려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어 먼저 네이버 검색창을 여시고 여기에 이렇게 청약 홈 이라는 거 입력을 하시면 제일 위에 이렇게 청약홈 홈페이지가 뜨죠 이걸 클릭을 해 줍니다 어 저는 이미 가입이 돼 있어서 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어, 제일 처음으로 딱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주민번호를 이렇게 넣으라는 게 뜹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어, 청약 알림이를 클릭을 딱 하시면 어, 주민번호를 넣으라는 게 뜨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뜹니다. 거기까지 진행을 하시고 나면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 화면이 나오면 어, 원하는 지역에 어느 아파트를 언제 분양하는지를 소식을 이제 받는 거죠. 그걸 설정을 하는 걸 지금 잠깐 공유를 할까 하거든요. 아, 한국감정은 여기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어, 원하는 단지에 청약 연습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가점 점수가 몇점 정도 되는지 점수 계산도 해볼 수가 있고요. 가점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먼저 여기 이렇게 청약 알림을를 클릭을 하세요. 어, 클릭을 하시면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시고 그리고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sms 문자수신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면 저는 이미 청약되가 있는데요. 잠깐 삭제하고 제가 다시 해볼게요. 어, 삭제를 다 하고 나면 요 화면이 되겠죠. 어, 여기에서 원하는 유형을 아파트 중에 어, 저는 부산이잖아요. 부산의 분양 소식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 그리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부산에 제가 신청한 오늘 이후로 어 이제 청약에 관련된 어떤 그런 소식들이 저한테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더 추가를 하고자 하면 추가하기 플러스 추가 버튼 있죠. 여기 또 추가를 클릭합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누가 뭐 무순이나 아니면 미달이 나서 거기에 자녀 세대까지 분양이 밀려가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에 또 부산 해가지고 추가를 또 하고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추가를 눌리고 이번에 뭘 해볼까요 음뭐 민간임대아파트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하시면 되고 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을 하고 싶다 또 그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가 신청을 딱 눌러 놓으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정보들은 다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만 해놓으셔도 놓치는 일이 없으시겠죠? 어, 이렇게 뭔가 어, 든든한 지킴이 같은 이런 문자 안내를 하나 해놔 놓으면 꼭 넣고 싶었던 그런 지역을 놓치지는 않겠죠 그러면 향후에 이제 분양 일정들이 지금 부산은 이미 모집 공고가 나간 대우프루지오 클라센터가 8월 3일 날은 특공 청약이고요 8월 4일 날 1순위 청약이 있고 그리고 거제 그이 구역은 아직 분양 그 승인은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제 분양 승인 신청서 제출을 해놨기 때문에 뭐큰 지장없이 어, 6개월 안에 전매가 가능한 그런 순서로 이제 성인이 날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뭐, 최종 나야 또 나는 거긴 하지만 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어,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레이 카운티가 청약 신청일이 딱 떴다 그러면 문자가 날아오겠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놓치지 말고 꼭 한번 해보세요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